행복한 의영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. 10월 의령시일분점 뉴스 시작합니다. 의령시에서 가장 보람차고 뜻깊은 상, 바로 시민대상이죠. 제28회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총 19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. 의영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수상자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일곱 개 분야의 사업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2021년도 주요사업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. 새로운 2021년 의왕시에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함께 기대해보자고요. 민원현장과 시정주요사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의 날. 벌써 2 5회자를 맞이했네요.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해결해주는 이 시간. 도시예요. 굿 끝! 끝! 이영시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이영시 1분 짬 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